어쩌늘이에요? 음. 어, 오늘 금요일입니다. 어, 양력으로는 4월 21일이고, 어, 음력으로는 3월 초 이틀, 3월 2일이에요. 기후일, <웃음> 기후일입니다. 어, 내일이 3월 3일, 어, 3월 3일이죠? 이러말고 3월 3진날이다. 하는 그런 얘기에요. 자, 오늘 주제는, 미신. 미신. 음, 미신을 믿지 말자. 미신은, 미신은 믿지 말아라. 하는 게 이제, 오늘, 천일이 여러분들이랑 할 얘기입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이죠. 에 8시 37분이네. 아 어, 오늘도 이제 새벽에 1시 새벽 3시에 일어났다. 아좀더 자자 해가지고 이렇게다가 좀 전에 일어나가지고 그 실명있잖아요 옥수 올리고 인사 올리고 이제 바로 어, 이제 여러분들이랑 영상 하나 찍고 밥 먹으려고 이렇게 앉았어요. <웃음> 아 미신. 미신이 미신이 한문 원뜻은 미자가 언젠가도 출또 영상 얘기있어요 현혹할 미자예요. 현혹할 미 신은 믿을 신자예요. 믿을 신자. 어? 믿을 신자. 어. 그 다시 여기 원뜻을 그대로 풀면은 믿음을 현혹한다. 그런 뜻이고. 그 옛날 천일이 미신과 그 사이비. 사이비. 사이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이비랑 미신과 같은 비슷한 의미예요. 사이비. 사이비는 옛날에 공자님이 말씀하셨다고 천일이 얘기해준 적이 있어요. 어, 어느 영상, 어, 심심하신 분들은 천일이 영상을 보고 그 두적거려 보면은 아,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미신. 뭐가 미신이냐, 응? 옛날에 기독교인들, 불교인들, 다 종교, 다 종교인들은 우리 전래의 그이 모속신앙, 이 전통신앙을 미신이라고 칩을 해버렸어요. 야, 이거 미신이야. 뭐, 이렇게.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이 이득을 보잖아.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게 조금 발전되 가지고 어떻게 있어? 자기 외의 종교는 전부 다 미신인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또시부했어 어? 왜? 그 또한 그래야만이 자기네 종교가 최고다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식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미신, 현혹할 미에 믿을 신자 믿음을 현혹한다 하는 게원 뜻인데, 그 미신, 응? 그 미신. 야, 미신이야. 저건 미신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을 해가지고, 현실, 현실에 그, 과학 발전 물궁부진 하잖아요. 응. 요즘은 AI까지 등장하는 적인데, 과학 발전, 과학, 적인 근거의 기준에 지 않고 모든 것은 틀린 것은 맞지 않는 것은 전 아니야 틀린 거 미신이야 하고 치부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의 살아남을 거 없어요 살아남을 게 없어 전래에 우리가 내려오는 전통과 우리가 옛날 조금은 미풍양속이라고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은 근거가 없어 근거가 없어. 과학적인 거기에 방정식에 대입을 해보면 그러니까 전부 그걸 야 미신이야 이래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음. 우리가 그 24절기 있죠 1년에 24절기라고 있어요 어, 24절기 또 그게 있고 설날 추석 이런 거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갖다 미신이라고 안 하잖아 어젠가 그젠가가 고궁인가뭐 그래서 그랬었어요 응? 우리가 막 입춘, 하지, 동지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미신이라고 안 하잖아 그죠? 설날 이거 미신이라고 그래요? 안 하잖아 추석 이거 미신이라고 그래? 안 하잖아 근데 유달리, 유달리 뭐가 있어? 신과 관련돼서 미신이야! 하고 뭐라 아버지, 아버라겠어요 기독교인들, 불교인들, 기타 타종교인들, 제일 싸잡아가지고 거, 저기 그 하기가 제일 좋은 게 우리 전래 그 무속 신앙이거든 민족 신앙, 응? 무속 신앙, 민족 신앙, 민간 신앙, 수잖나 응?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심지어 그들은 뭐예요? 우리 단군 할아버지 단군조선에 대한 이것도 인정을 안 하잖아 안 해요 응? 야 곰이 어떻게 사람이 되냐 그 맞지 곰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죠 곰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도 우리는 단군신학 응? 웅녀 오히려 우리 민족신학에서는 모시고 이렇게 전통 응? 반만년이라고 하죠 반만년이 뭐예오천 년이에요 우촌인 역사에 그런 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그 신화, 그 신화라고 그래요. 응? 신화가 없을 수는 없어요. 있어. 우리 과학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여자가 응? 여자가 남자랑 교접을 안 하고 응? 애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은 과학적으로 뭐예요? 인공 수정이 가능하죠. 그 옛날에 그게, 가능해요? 안 되잖아.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성모, 마리아가, 응? 마리아가 시집도 안 가고, 남자랑 자지도 않았는데, 교집도 안 했는데, 예수를 낳았다. 여러분들 그거, 과학적으로 그 맞아요? 안 맞잖아. 그리고 그 또한 미신인 거예요. 그 또한 미신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응? 미신, 현혹시킨단 말이에요. 믿음을 현혹시켜 응? 어디든지 종교 관련해 가지고 특히나 신앙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한 응? 그, 그런 것들이 신화가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널려 있고 그렇게 있어요 그 신화가 근데 우리가 그 신화 자체를 부정하고 신화를 미신이라고 치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웃음> 아, 저는 방금 얘기했지만, 이 신, 신에 대해서, 다시 말해, 귀신이에요. 신 자가 귀신 자예요. 응. 늘 그걸 멸속에 넣고 계세요. 신하면 귀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조상님을 믿잖아요. 우리 무속신앙이 조상을 믿어요. 조상님 믿어. 저희들 조상님께 잘하라고 하잖아. 그 조상이 뭐예요? 귀신이야. 귀신이라고. 근데 우리가 조상을, 조상을 믿는 게 그게 미신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조상을 부정하니까, 응? 어? 죽으면 끝이야, 걔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귀신을 이 조상을 인정 안 해요 안 해, 인정 안 하니까 제사도 안 지나잖아 걔네들은 걔네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조상 자체를 부정해야 돼 부정해야 돼저 미신이야 근데 여러분도 쉽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상 천인들 그러잖아요 네가 엄마 아버지 없이 하나 툭 떨어졌냐? 아니거든 조상이라는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게 미신은 아니에요. 그게 왜 미신이야? 여러분들의 그런 그 과학적인 야 조상이 있냐 없냐 그거를 왔다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데 그건 어떻게 아니야? 그럴 것같으면 세상 그 믿을 거안 붙어서 그러면 예수 자체도 부정해야 된다니까? 예수도 부정해야 돼. 어떻게 임신 안한 여자가 예수 얘기를 나와? 아니, 저, 저기, 그, 교조반한 여자가. 그렇게 들고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우리는 괜찮고. 그러니까 우리는 놈의 스고 너는 불륜이야. 이런 이중,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자기가 생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큰 오류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아셨죠? 조상을 믿는 것은 결코 이거 미신이 아니에요. 누굴 현혹시키는 게 아니라고. 근데 반면, 그 조상을 그 빗대어가지고, 빗대어가지고, 무언가 중생, 다른 중생들한테 어떤 다른 것을 요구를 할 때, 응? 그게 잘못된 경우일 때, 그, 고그 자체는 미신이에요. 그 자체. 응? 근데, 조상 자체를 믿는 것은 미신이다 아니다? 미신이 아닌 거예요. 조상이 존재한다. 이거 믿는 거, 이거 미신이 아닌 거예요. 그건 있는, 있는, 맞는 얘기니까. 이해하셨죠? 그 조상. 그러니까 이걸 전혀 그러잖아요. 종교를 팔고 신을 팔고 하늘을 팔고 이런 인간들. 그걸 팔아서 다른 어떤 이득,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고행위가 그 바로 고개 미신인 거예요. 조상과 이거는 별개인 거예요. 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라는 사람이 그일라는 사람, 그 조상님들이 잘 지내, 잘 살아. 저기서 어디서? 저 하늘에서 잘 살아. 그러는데 그 못된 모당이나 어, 응? 그뭐 잘못돼, 응? 그런 종교지도자, 종 종교일하는 것들이 야 너희 조상 잘못됐어, 너희 자손을 위해 너희 조상들을 위해서 가지고 뭐이 응? 얘를 올리고 죄를 올려야 돼 이런 식의 얘기를 던진다고 하면은 그 던진 그 자체가 미신인 거예요 물론 진짜로 그 A라는 집안의 조상님이 잘못될 수는 있어요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걸 제대로 풀고 봐서 제대로 다시 말하면 제대로 진료를 하고 제대로 처방을 했을 때는 미신이 아닌데 그것도 아니고 진짜 잘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띵까띵까잘 있는데 야 잘못 있어 요 자체 여게 미신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 그러한 미신 그걸 믿지 말아라 어? 미신을 믿지 마어 하는 이런 얘기에요. 자, 또 하나. 내일이 그, 3월 3진날이라고 했어요. 3진날에 전례, 그, 내려던것 중에, 여기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미신. 그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얘기해줄게요. 아, 3월 3진날 전례, 그, 방법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천일은 3월 3진날 하면 딱 기억나는 건 그거에요. 제비 돌아온다. 봄이니까. 제비 돌아오고. 두 번째. 그 옛날에 3월 3일날장 담궜어요, 장. 된장, 고추장. 이런 거 담았어. 날이 좋으니까. 응? 손 없는 날. 여러분들 그 옛날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 계신 물어봐봐요. 손 없는 날 원래 된장이라 장을 이런 거 담궜어요. 다시 말해서 섭생.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많이 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3월 3일날 3월 3일. 3월 3일을 3월 삼진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때 장을 담갔어요 장 아셨죠? 그 반면에 에구넥사를 물리친다고 해가지고 뭐가 또 있냐 어, 옛날에 그 바가지 있죠? 바가지 요즘은 플라스틱인데 옛날에는 그 바가지라고 있어요 어? 박 그래서 그 잘라가지고 바가지에서 말려가지고 썼는데 옛날 그러니까 지금 플라스틱 바가지 대신에 옛날에 썼는데 그를 발로 밟아서 깨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애군 액사를 박을 깨물어 내 가지고 물리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랬어요 그런 개념으로 또그 남자 여자 혼인. 혼인 요즘은 예식장에서 하죠 옛날에는 집이나 이런 데서 했어요 그래서 혼인할 때 그럴 때도 부정 들지 말라고 애군학살 물리친다고, 바가지를 팍 밟아서 깼어요. 또, 어떤 경우에 있었냐. 누가 망자가 죽었어. 초상이 나가. 응? 어? 장애, 어, 어, 딸랑하고 이제 상의, 상해, 상의가 나갈 때, 마찬가지로, 아, 그 잡귀. 응? 어? 이런 거다 걷어가라고 물리치라고 빡! 하고 바가지 깨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3월 3진단. 아, 초상이나 결혼식 빼고, 일반. 그 3월 30일은 그런 식으로 아, 행위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례에 지금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그 대변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옛날에는 과학이 어디 있어 아마도 장영실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과학이라는 과자도 불렀을 겨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우리가 그때만 해도 천연두 마마 뭐 감기 이런 거 걸려도 예인병, 둘림병 이거 한번 들으면 싹을 했을 거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고 아까 먹는 거그저 장, 그때 나, 장, 뭐야 된장, 꼬치장, 이드남당에서 했어요 그 이유 뭐냐 우리가 질병이나 이런 거에 걸렸을 때 대처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같이 좋은 약 양양이라고 하죠? 이게 있냐고 예방주사? 이번에 저기 뭐야 코로나19 막슉 해가지고 돌으니까 그냥 막 예방 백신 만들어서 다 돌리잖아 그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냐고 그러니까 무조건 하늘에 대해 뭐 빌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어떤 하나의 의식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위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응? 위안을 받고 뭔가 막아보려고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근데 그게 그 옛날에는 통용이 되고 그게 맞는 얘기였었어요. 그 옛날에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 옛날. 그 옛날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그 이때에서는 그게 투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음, 아, 전혀 안 맞는 얘기다 하는 그런 거 응? 그렇게 봤을 때 지금에서 보니까 그래 그거 뭐뭐 미신이네 어, 괜찮아요 어, 그래 뭐 미신 맞아요 미신 맞지만 그것도 그냥 편하게 아, 전례에 내려오던 그런 거다 하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고 말면, 말면 되는데 굳이 분류한다 하면 그런 게 미신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방아지 깬다고 해가지고 3월 3일 날 방아지 깬다고 해가지고 애군액살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뭐 진짜 안 없어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옛날에는 그렇게라도 해서 애군액살을 막고 싶었던 거예요. 또 이거 있죠, 응. 그 귀신 물리치고, 어? 저기 할때 잡귀에 근접을 못하기 위해서 우리 소금 뿌리고, 고춧가루 뿌리고, 막 그러죠. 야, 소금 뿌려, 막 이렇게. 소금 뿌리면 귀신이 안 오냐고. 고춧가루 뿌리면 귀신이 안 와요? 와요. 안 온다니까? 아니, 아무 상관 없다니까. 근데 그 또한 뭐예요? 우리 전례에 내려오던 하나의 풍습이고 하나의 방식이었었어요. 조금 전에 선일이 서도 얘기, 좀전 얘기했지 뭐, 그렇잖아요. 딱히 방법이 없었다니까. 응? 어떻게? 그러니까 선왕당, 마을 있고 선왕당 가서 거기 장성 세워놓고 거기 가서 고 빌고 그냥 마을의 안위를 빌고. 이 그렇게 살았잖아. 미신, 굳이 미신이라고 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거. 우리 굿판에서도 많이 그런 거 있어요. 굿판에 굿을 할 때, 응, 굿을 할때 어떤 경우가 있냐 여기까지만 해줄게요. <웃음> 굿을 할때 마지막 마지막 행사에서 쯤에 무슨 신작 칼이나 부어대가 부거하는 휙 던져 가지고. 부고 대가리가 저쪽 바깥으로 향한다든지 신작할 방향이 저쪽 바깥으로 간다 그러면은 아이고 가셨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응? 그것도 하 천일은 그래요 그거? 그 자체 그런 식으로 귀신이 갔다 안 갔다 응? 일이 해결됐다 안 됐다 이렇게 푸는 것그 자체도 천일은 못마땅한 사람이에요 단지 그걸 왜? 그렇게 뿐이 할 수밖에 없, 그 당시 옛날에는 그렇게 하고 지금도 그걸 갖다가 여는 무당들은 내내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 또한, 천일이 완전 영상에 그랬어요. 여는 제가 집, 그러니까 구슬을 의리한 집에서는 그걸 모르니, 귀신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니, <웃음>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 시각적인 효과다. 하는 그런 의미 말고는 없다. 하고 천일이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귀신이 갔나, 안 갔나, 일처리가 굿 자체가 잘 됐나, 안 됐나. 이러한 것은 제자, 옳은 제자라고 하면은 벌써 굿판 돌아가면 딱 알아요. 아, 다 가셨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무당들은 꼭 이걸 던져봐야 칼을 던지고, 북어 따가리 던지고, 북어을 던지고. 그래서, 어이구, 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러는 거지. 오른 제자고 오른 신이 참여를 해가지고 굿판을 버려서 굿 일을 딱 마무리할 때는 이미 다 그렇게 안 해도 갔다는 알았듯 다 가고 떠나고 정리가 평탄하게 정리가 됐다 깨끗하다 클리어 이게 아 알수이 그것을 알 수가 있고 굳이 그걸 해서 안 갔다고 다시 던지고 안 갔다고 다시 던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요. 어떻게 보면 그게 미신인 거예요, 그게. 응? 아, 우리가 살다 보면 응? <웃음> 부화내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화내동 한자 한자 말로 모르는 분도 찾아봐요. 부화내동 내 말보다는. 아, 그 말이랑 좀 비슷한 또 있네. 또 뭐, 뭐, 뭐, 친구,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든지, 어? 시장 간다, 뭐 그런 얘기. 친구 따라 시장 간다든지, 뭐 그런 거 있어요. 비슷한 얘기에요. 왜 그러냐. <웃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안해 동하면 안 돼. 내 주관이 있어야 되고,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있어야 되고, 내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어, 남들이 그렇다니까 귀가 얇아가지고, 혹해가지고. 어? 야, 진짜 그런가? 그런가? 야, 말이야, 걔가 그렇대야. 그니까, 이름하여 요즘 말로는 가짜 뉴스 생성돼가지고 그게 쫙 퍼져가지고, 가짜서를 믿는 인간들이 있다, 있다, 있다고 하잖아요. 가짜 뉴스를 믿는 게 왜, 뉴스를 믿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부하 내동하니까 그래. 자기 주관이 없으니까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 결정 을 짓고, 자기 스스로가 움직이고 이러면 은 절대로 오류가 나거나 실수할 일이 없어요 응? 자 미신 여기서 미신 또 대입시켜줄게요 미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막야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그럼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이러면은 뭐야 자기 조상님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 자기 엄마 아빠 돌아가신 그 자체를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야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자빠졌네나그 <웃음> 천일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면서 나그 과학 그렇게 신부가 과학 과학 과학 이러는 인간들치고 제대로 대먹오니까못 봤어요. 응? 없어. 에요. 남들이 귀신이 있다 없다 어? 야 귀신어 있어 하더라도 야 맞아 귀신이 없어 야 누이 맞아 니가 네 맞네 그럴 게 아니라 누군가 애라는 사람이 귀신이 없다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야 귀신어 있어 다 그거 미신이요 이렇게 했을 때 어, 진짜로 귀신이 없을까? 하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라 말이야. 응? 그냥 귀알아가지고 듣고 회가닥 해가지고서는 마탱에 가서 버벅거리지 말고. 니 네, 네 공부해. 공부해보라고. 팍! 그랬을 때 얻어 나오는 답. 그답 가지고 내가 자기도, 야, 진짜 내가도 공부해 보고 찾아보니까 어, 진짜 귀신이 없는 것 같아. 어, 그러면 돼. 그러면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쪽에서, 야, 세상에 귀신이 있어! 그래야 들어? 이거 뭐라 그랬어? 아유, 뭐, 아유, 엑스 까세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딱. 하면서, 자기 내름대로 딱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고, 철학을 가지고 있고, 응? 음?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어, 잘못된 삶을 살, 살, 을 일이 없어요. 응? 아, 아까 그, 바가지 캐는 거. 그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무당은, 어떤 부당은 자기 신도들이나 제자들한테 막 해가지고, 전화 돌려가지고, 야, 있잖아. 3월 3일 날다 바가지 하나 준비해가지고, 바가지들 깨! 그 지랄 했다고 하더구만, 참. 그게 무당인지 지랄인지 아유 씨 그게 사입이요 그게 무슨 무당이 개무당이 그러니까 아유 그렇다니까 그 저기 그 누가 아 저기요 그 오늘 저 장례식장 가야 되는데요 아 가면은 귀신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무서운데요 그걸 어떻게 방부친집 하나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 그래요 갈때 말이요 소금이랑 고춧가루 있잖아 조금 한 봉지 싸가지고 가가지고 있잖아 가기 전에 좀 뿌리고 나올 때좀 뿌리고 집요들이 뿌리고 좀씩 그렇게 해요 이? 그러면 튀어 <웃음> 아이고 아마 귀신이 그럴 거야 요즘 양념가 비싼데그 소금이랑 고춧가루 좀더 줘봐라 이? <웃음> 아유, 그런 무식한 무당들도 많고 어? 그런 무식한 제자들도 많고 이러면 그게 뭐라고? 그게 미신이요 그게 미신 어? 알았어요? 미신은 믿지 믿지 말 응? 어? 믿지 말아요 이? 미신과 분명히 내가 구별드리겠어요. 미신과 조상님과 귀신, 응? 일반 미신, 뭐가 미신인지, 그것 설명을 드렸어요, 서울제자가, 그 자기 옆에 살던 그, 그, 저기, 그 무당한테 들은 매일, <목소리> 매일 <목소리> 이천일한 얘기하길래, 옛날에, 옛날에, 지금은 야, 그 양반 안 찼는데, 전혀 웃으겠어, 이 야, 그런 미신 믿지 말아라 하고 <웃음> 얘기를 했는데, 무당들, 제자들 공부해요. 공부, 공부하라고. 어? 공부해 공부하라고, 공부해, 공부하라고. 옛날 그전에 내려오던 그 진짜, 그 아까 저게 있잖아, 약도 없고. 어,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살을 그 시절에 어쩔 수 없이 뭐라도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 얘기를 지금도 끌고 내려오면서 그걸 처방이라고 떠벌리는 그런 무당들, 제자들, 정신 차리고 공부들 하셔. 응? 공부해야 남준나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런 만에 현혹되지 말고,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음, 좋은 날보내요